안녕하십니까 레이 우동입니다. 제 목소리로는 처음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조금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참고 적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시간에는 블렌더를 다운받고 실행을 시키고 간단하게 환경 설정하는 것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밑에 제가 설명란에 주소를 올려 드릴 테니까 그거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클릭해 보면 이렇게 홈페이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가운데 보시면 다운로드 블렌더 2.81A 라고 보이시죠 파란색 아이콘 이걸 눌러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일단 다운로드 받기 전에 블렌더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이 소프트웨어 네버 룩드 디스 어썸. 이처럼 쩌는 무료 프로그램은 본 적이 없다. 뭐 어, 이런 뜻인가요? 아무튼 뭐쩌는 프로그램인 거는 맞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렌더링입니다. 블렌더는 자체적으로 렌더 엔진이 들어있어서 렌더링 함에 있어서도 매우 편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렌더링 그 다음에 모델링 그 다음에 스컵팅 조형이죠 그 다음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고 그리즈 펜슬 2D 애니메이션이죠 그 다음엔 비디오 특수효과 VFX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시뮬레이션 뭐 폭발이나 유체, 뭐 연기 뭐 이런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엔 비디오 에디팅 비디오 편집 기능이죠 이 모든 것을 한 프로그램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무료이면서 이 많은 기능을 갖는다 한마디로 대박 쩌는 거죠 자 이제 그럼 다운로드 하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운로드 아이콘이 보이고요 블렌더에는 인스톨 버전과 포터블 버전 두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 체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자기가 쓰고 있는 운영 체계에 맞게 다운로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편하신 분들은 인스톨러 버전 받으시면 되고요 어, 포터블이 편하신 분들은 포터블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렌더에는 버전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보고 계신 2.81a 버전 이게 첫 번째 버전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시험판 2.82 버전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다 쓰고 있습니다 블렌더는 동시에 두 개를 켜놓고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쪽에 렌더링을 걸어놓고 뭐 한쪽엔 작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서 두 가지 버전을 다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2.8이 시험판 버전은 어디서 다운받느냐 아래로 쭉 내려 주시면 고익스피리먼탈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걸 클릭해 주세요 가운데 보시면 블렌더 2.8이 알파라고 보이시죠 이게 바로 시험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매일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시간날때마다 다운로드를 받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압축을 다 푸셨다면 보시는 것처럼 폴더가 하나 생성되겠죠. 그러면 폴더를 클릭해서 안으로 이동해 줍니다. 그리고 블렌더 아이콘 모양 실행 파일이죠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줍니다 그럼 이런 경고창 같은게 하나 뜨는데요 추가 정보를 누르면 실행 아이콘이 나오는데 실행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블렌더를 실행시키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다른 곳을 클릭하게 되면 이 창이 사라지게 되는데 환경 설정에서 창에 있는 내용의 설정들을 다시 할수 있기 때문에 창이 사라졌다고 해서 당황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메뉴는 쇼컷 단축키죠. 어느 버전의 단축키를 쓸 것인지 물어보는 건데 저희는 건드릴 것 없이 그냥 블렌더로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셀렉트 위드. 이건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선택을 할 것인지.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선택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주는 건데요 편하신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스페이스바로 사용할 메뉴들을 결정해주는 것인데요 플레이는 애니메이션을 재생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툴은 말 그대로 툴 메뉴들을 불러올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서치는 메뉴의 이름을 직접 쳐서 메뉴를 불러오는 기능인데 저희는 툴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 테마는 뭐 스킨 같은 거죠. UI. 눈나 빠지기 싫으시면 다크테마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화면에 보시면 빨간 네모 칸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블렌더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창 형태로 시작할 것인지 어떤 모드의 창으로 시작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곳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창은 빠른 설정과 빠른 시작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창입니다. 자 다음은 오픈인데요. 오픈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장한 파일이나 저장된 파일을 불러올 때 사용하는 기능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리커버 라스트 세션이라고 있는데요. 이 기능은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내용을 다시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튕겼을 때는 작동이 되지 않으니까 명심하시고요. 자, 나머지는 크게 중요한 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공백을 클릭해 보시면 간편 메뉴창이 사라지고 이렇게 블렌더 첫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떤 프로그램이든 첫 번째로 해 주셔야 할게 바로 환경설정이죠 에디트로 가신 후에 프리퍼런스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작은 메뉴창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가운데로 옮기고 자 보시면 정말 많은 메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게 보이실 겁니다 이 많은 메뉴들을 보시고 벽을 느낀다거나 두려워서 시작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 야매의 끝판왕인 제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속성으로 모델링을 할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터페이스인데요 여기서 건드릴 건 트랜슬레이션 즉 번역이죠 이거 하나뿐입니다 참 쉽죠? 체크해 주시면 친절하게 한글판으로 블렌더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를 해제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 테마는 다크 테마로 해주시고요. 뭐 뷰포트, 라이트, 에디팅, 애니메이션 여기는 지금은 설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a 드온으로 가셔서요.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 애드온즈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장바구니 같은 겁니다 필요한 메뉴들만 골라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많아도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시작했는데 뭐를 알아야 체크를 하겠죠 그럴때는 뭐다? 전부 다 체크를 한다가 정답이 되겠죠 자 쉽게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갔는데 짜장라면이 열종류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맛있는 것만 골라 담아야 하는데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먹어본 사람들한테 일일이 물어보면서 맛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도 없고요 또그 사람들이 나하고 식성이 비슷한지도 알아야 하고요 그럼 어떻겠어요? 그걸 알아내는 시간이면 마트 장사 끝납니다. 자 그럴 때는 10개를 다 사서 직접 먹어보고 맛없는 건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안 사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많은 애돈을 알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그냥 일단 전부 선택을 해주시고요. 블렌더를 조금씩 배워 나가면서 맛없는 것들은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메뉴가 없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있어서 안 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메뉴창만 복잡해져서 보기 싫어질 뿐이지 별건 없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해줘야 하는 건 상당히 노가다성이 짙지만 그래도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참고 체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다보니까 체크를 벌써 다 했습니다. 그럼 다시 쭉 올라가주세요. 죄송합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 재편집하느라 왔다갔다 하네요. 아무튼 다시 쭉 내려주시고요. 내려주시다 보면 인터페이스라고 보이실 건데요. 여기서 몇 가지 체크를 해제해 주겠습니다. 그냥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일단 사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제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는 분들은 체크를 해제해 주시는 게 좋겠죠. 일단 다이나믹 컨텍스트 메뉴 사용 안 하고요. 다음에 카피 i 트리뷰 e 메뉴는 그냥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다음 컬렉션 매니저 이거는 사용을 안 하고요. 다음에 3D 뷰포트 파이 메뉴 이거 역시 사용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를 체크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a d d o 메뉴를 비교적 손쉽게 해결을 했고요. 그러면 다음 메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메뉴에서는 설정할 게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내비게이션 메뉴에서는 바꿔주실 게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오토 퍼스펙티브에 체크되어 있는 걸 해제해 주시고요. 이건 자동 원근인데 정말 쓸데없는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르빗 어라운드 셀렉션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건 선택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켜주는 건데 거의 필수로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키맵인데요. 아까 간편 설정창에서 보셨던 내용입니다 선택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할 것인지 오른쪽 버튼으로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 옆은 스페이스바로 사용할 메뉴를 설정하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툴로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딱히 설정할 건더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메뉴인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Cycle s t r a n d e r d e v i c e 에 CUDA를 선택해 주시고 CPU랑 GPU에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그 밑에 Undo Steps를 쭉 올려주세요. Undo Steps는 뒤로가기 단계인데 가끔 많은 뒤로가기를 필요로 할 때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최고로 설정을 해 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남은 설정들을 보면 세 a v e l o 랑 파일 패스가 있는데요 자동 저장의 경우 튕기면 그만이라서 뭐 아무 소용도 없고요 파이썬과 스크립트는 아직 먼 나라 이야기죠 넘어가 줍니다 그리고 파일 패스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파일 경로를 지정해 주는 곳이고요 이건 별다른 설명 없이도 뭐 다들 아실만한 부분이라 패스할게요 다 되셨다면 왼쪽 아래에 보이는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 세이브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오토 세이브에 체크가 되어 있긴 한데 가끔 세이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수동으로 저장을 해 주시는 게더 확실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만 설정해 주셔도 별 어려움 없이 사용 가능하고요 너무 야매 같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안심을 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최대한 진입장벽을 없애고자 쉬운 쪽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 이미 아시는 분들은 뭐 패스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아이언맨 만들기 영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이 보고 배우시는 것 같은데요 그 영상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왕 제가 잔소리하는 김에 제대로 한번 가르쳐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전부 아이언맨보다 더한 것도 만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